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 이에요 오늘은 더하기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요 여기에 모든 운주법이 나와 있습니다 올림 내림 보수 짝 모든 것이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익혀 보세요 여기 제가 나와 여기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모든 것이 나와 있답니다 하나도 있지, 있거나 착각하지 말고 완벽하게 숙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 고 10, 5 15. 여기에서 36을 놓을 거예요36잘 보세요 3은 일단 놓습니다 6을 놔야 돼요 근데 더할 수가 없죠 6을 4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럴 땐 앞자리를 올려야 되는데 앞자리도 꽉 찼네요 그럼 여기서 1을 더 하니까 이렇게 앞자리 올리고 5, 5, 5가 내려왔을 땐 머리꼬리 한다그랬죠6요렇게요그 다음 24자4 여기 더할 수 없죠? 그럴 땐 5의 짝을 활용해주면 되죠? 4그 다음 12 다음 40자 여기에서 40, 10의 자리에서 놓아야 되는데 더할 수가 없네요. 자잘 보세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자 100의 자리로 넘어갔습니다. 1, 10, 140 6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됐죠 46 이번에 6을 놓겠습니다 여기 6을 놓을 수가 없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꼬리 1 올려 주고요 그러니까 답이 133자 다시 한번 놓겠습니다 15에 36 6 놓을 때 조심하세요 앞자리 올리고 꼬리 그다음 24자 5를 활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12 다음 46 놓을 때잘 보세요. 다시 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여기서 또 6을 해줘야 되죠. 6을 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습니다. 꼬리 됐으니까 133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 여기 36룸요 부분 요 부분 어렵습니다. 요 부분 자 다시 2번 문제 하겠습니다23 26 10자 10의 자리 이렇게 활용하면 되죠 3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65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놓을 수 없죠 앞자리 올리고 꼬리 5그 다음에 90 여기서 나에 대해서 더할 수 없는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225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기본입니다 자 다음 37, 40, 40 놓겠습니다. 여기서 나야 되죠? 40, 여기서 놓을 수 없으니까 5를 활용해주면 되죠? 4에 짝1 내려주고, 4 2, 63, 여기서 또6나야 되네요. 자, 여기서 놔야 되는데 놓을 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네요. 이게 꼬리, 63, 다음 또 3,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쵸? 그 다음에 70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27, 자, 239가 나왔습니다 다음 54 18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에 40 여기서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7 23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보수 만난 여기서 40 그쵸 5를 내리니까 살짝 하고 6 188 나왔습니다 다음 68 3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63또 앞자리 올리고 자 5가 내려왔습니다 6의 꼬리 4 1그 다음에 3더 해주고요 55 여기서 잘 보세요 36을 어떻게 하나 보자 봅시다 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됐죠 그 다음에 또 여기 6을 해주게 돼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보수 4를 빼주고 그 그러니까 답이 얼마죠 235 알겠죠? 자요 문제들이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중 올림이 있고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대로 한번 나보겠습니다. 손 동작 아무 말 하지 않고 손 동작을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1번부터 하겠습니다. 아 이제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15 36 24 12 46 133 23 26 13 65 98 225 37 42 63 70 27 239 54 18 47 23 46 188 18, 68 13 63 55 36 235예잘 봤죠 자, 친구들 여기 1번부터 5번 문제 한번 정확히 연습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친구들 안녕